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 왔고요 그리고 여기가 비지트 센터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 비지트 센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팔고 있는 스토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토어 안에 들어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하나 다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요거는 아 컨셉트 드로잉도 이렇게 되있네요와아 캠퍼스에 대한 드로잉인가봐요. 오. 어, 저기 빌 게이츠, 빌 게이츠 대표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회장님, 오뭐 예전에 초창기 때 비즈니스 카드네요. 음, 신기하다. 그리고, 진짜 예전에 나왔었던 애플, 어 이건 애플 컴퓨터나요? 우거나 진짜 실제로 처음 봤어. 여기 있는 이 실제 컴퓨터가 애플 2 컴퓨터인데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이렇게 만들어진 맥과 오피스가 함께 있는 이런 형태네요. 소프트웨어 코드, 와 실제 이 소프트웨어가 어떤 식으로 코드가 되어 있는지를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어렸을때 봤었던 윈도우 95 이거 윈도우 95 기억하는 사람은 진짜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오, 지금은 뭐냐면 엑스박스 게임을 할수 있는 이런 게임 부스인 것 같아요 지금 각자 게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볼수 있는 이런 곳인 것 같고 오, 이거 뭐지 포트나이트인가요? 아, 엑스박스 하면서 이게 좀 일반적인 형태는 아닌 것 같아. 이게 좀네개 축에서 막 움직이는데. 와. 우 여기는 지금 마인크래프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마인크래프트에 관련한 그런 부스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컵도 있어요, 이런 거. 와, 진짜 귀엽다, 이거. 와, 컵이야. 와, TNT. 이거는 AI를 체험해 볼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고요. 오, 보이세요? 지금 여기 해피니스? 방금 우선, 우선 사진 찍었는데 행복하고 있대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으면 그 사람의 표정이나 감정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신기합니다 이렇게 소파가 있어요 이렇게 소파가 있는데 여기서는 뭔가 이렇게 직접 그리고 할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화이트보드예요 화이트보드 오우. 이런 것도 있어요 링크드인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은 바로 링크드인의 프로필이 업로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캠퍼스예요 지금 이 수많은 곳이 다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이 사는 곳 그리고 우리가 있는 장소인데 와 엄청 넓어요 건물이 100개가 넘거든요 우와, 모든 것이 다 마이크로소프트 캠퍼스 그러니까 여기 비지트 센터에 있는 곳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식으로 성장을 했고 그리고 어떤 제품들을 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볼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다른 데 안쪽에 들어가서 스토어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여기는 엑스박스를 파는 데 같고요 요거는 엑스박스인 것 같아요 심플하게 나와있네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지금 엑스박스에 관련한 배틀그라운드 헬블레이아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북 인데 이게 화면이 분리가 됩니다 자, 이 소리가 나면 이거를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화면 채로 이렇게 들고 있는 형태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솔직히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컴퓨터 한 대를 역할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이 아, 제품을 좀 사고는 싶거든요. 사실 이걸를 하면은 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사실 제가 이 제품을 진짜 사고 싶습니다. 근데 못 사요. 너무 비싸.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살게요.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뉴 서피스 스튜디오 2 그러니까 올 인원 컴퓨터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꼭 아이맥 같아요. 아이맥 같은 느낌이고 파워포인트를 열어볼게요. 오오 오, 좋아요. 크. 아니 이걸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여는은 여기다 가 근데 이게 가격이 진짜 겁나 비싸요 16기가 램일 테라바이트 6 테라바이트에 3499 달러 제일 최고 사양이 4799 달러 대신 사양은 이렇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데 여기서 사면은 세이버 749 달러 이거는 서피스 랩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리 형태가 아니라 하나로 합쳐져 있는 형태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좀 가벼워요. 이거는 이건 좀 가벼운 편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서피스 프로인데 이거는 분리가 돼요. 이렇게. 분리를 할수 있어요. 분리되죠. 그래서 분리를 할수 있는 형태로 나오고 여기는 이 기계만 따로 살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키보드인데 이건 키보드가 비싸요. 이런 데에서 하나하나 소모품을 다살수 있습니다. 펜. 각자 색깔이 다 달라요. 타입 커버 같은 거 이런 것다살수 거 있어서 있는 곳이고요. 여러분. 근데 제일 대박인 건 일반 사용자들은 구매하지 못하는 건데 바로 이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게 오피스365 홈이라든지 퍼스널, 그리고 비즈니스 프리미엄,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윈도우 10 같은 것들을 엄청 싸게 팔아요. 근데 이게 본 가격이 199달러, 200달러란 말이에요 근데 엠플로이는 80% 할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싸 그래서 이렇게 서피스 프로 같은 것들은 이런식으로 바로 살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들도 비슷하게 살수 있고 아 그리고 이거 이거는. 지금 출시된 지 얼마 안된 서피스 헤드폰입니다. 이게 노이즈 캔슬링도 다 되는 제품이고,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디자인도 좋은데, 이렇게 이렇게 막 돌아가요. 음량 조절도 다 가능합니다. 요거는 제가 직접 구매를 할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서 안 팔거든. 여기도 비싸요. 지금 가격이, 요거 헤드폰 가격이 3 5 0달러예요 개비싸. 그런데도 살 겁니다. 왜냐? 한국에서 안파니까 돈지아요 <웃음> 여기는 이제 다옷 같은 걸 파는 거고요 한국에선 전혀 볼수 없는 엑스박스 옷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모자 이거 쓰고 다니면은 진짜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인 줄알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카라티. 어, 근데 이게 뉴에르 거네요. 대박. 엑스박스에 관련한 이런 제품들도 있고요. 스트레스 토이래요. 이게. 원 컨트롤러 스트레스 토이. <웃음>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런 거. 이런 모자. 요거는. 그냥 또 헷갈리잖아요. XBOX. 이런 거는. 또 이쁜 것 같습니다 이런 제품도 있고요 요거는 꼭 아저씨들 골프 모자 같아요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컵 엑스박스 컵와 이건 진짜 이 텀블러는 엄청 크다 짱이죠 이거 엄청 커요 근데 요거 와 이거 이 색깔은 좀 괜찮다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티셔츠 한 번쯤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한국에 잘못 입고 다니다가 항의 당할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마이크로소프트 싫어하시는 분들이 나 직원인 줄 알고 나 직원 아닌데 그리고 누가 낼지는 모르지만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가방도 있습니다 어, 이런 건좀 괜찮네요 이런 거. 근데 굳이 사기는 싫다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쁘죠 노트북이에요 펜도 다 있고 노트 중에서 인기 많은 제품이 이런게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예쁘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아이를 위해서 뭔가 좀 좋은거 좀 사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애기용 제품들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쪼만해요 아무튼 지금 스토어랑 그리고 비지트 센터를 한번 둘러봤는데 여기에도 이왕에 이 근처에 올일 있으면 시애틀 레드먼드 쪽에 오실 일이 있으면 한 번쯤은 둘러도 괜찮을 것 같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여기에서 살 때는 좀 할인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어느 곳보다도 좀더 싸게 저렴하게 살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네요. 한번 관심 있으시면 이것도 한번 꼭한번와 보시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